결국 투기 세력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사나 기업에서는 현재 미분양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아파트들 세력들이 많이 모였다는 곳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주가가 40만을 넘보던 주식은 6천원대로 곤두박질하고 은행 쪽에서는 부도설과 자금난 때문에 대출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대출 완화 를련해서 반짝 상승했던 아파트 가격은 다시 하락하고 있고 하락보다 더 무서운 거래 절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가격 마찬가지 하락폭이라고 연일 계속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살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단톡방을 운영하고 투자카페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이에 발맞춰서 조급성이 나는 사람들은 또한번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 살집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들은 없겠죠. 대기업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아파트 투자로 해서 망연자실 하다가 다시 한번 돈을 끌어모아서 소액 투자를 하거나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막상 집을 팔고 집을 살려고 하다보니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했다더라. 겁이 난다. 또한번 오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아파트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1%도 없다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내가 팔았는 아파트를 잘못 팔았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니다. 영상을 보고 예전 뉴스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도 단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 일부 좀 맞았는 걸 가지고 제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몽시를 먹고 감몽시맛이 난다는 걸 얘기할 뿐이고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자료나 모든 영상을 확인해보거나 다른 뉴스를 찾아보거나 예전 뉴스를 찾아보거나 경제 동향을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단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혹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 마찬가지 지금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바닥이 진정한 바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최근 아파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 아파트 저는 합리적인 님의 심을 해봅니다. 서대구 영무에다엄청나일서자이 다사역 고모올림센터를 월베이차이파크 예전에 대부분 투기세력들이 엄청나게 몰렸다는 곳이었고 실제 뉴스에서 나왔는 곳은 서대구 같은 경우는 실제 버스로 대절해서 외지인들이 투자를 했다고 얘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최근 거래량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라힐스자이나 서대구역무회담, 다사역금호올림센터는좀 덜해도 월베이차이파크 마찬가지 많은 문의를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 집에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가까운 부동산에 다녀보시고 부동산들과 친분을 쌓고 그 부동산들 중에서는 실제 서대구역무회담이나 청라힐스자의다사역금호올림센터를 마찬가지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얘기를 들을 게 별로 없을 것이지만은 그 외의 진실을 얘기 해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을 다녀봐라. 그리고 금매물아파트 마찬가지 부동산 광고로 모든 것을 올리놓지 않고 포문이 날수 있거나 물건을 뺏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뒤로 빼놓은 매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친분을 많이 가지거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분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해라. 항상 저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천만원 매덕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되고 부동산 열군데를 가봤다는 분들 그리고 스무 군데를 가봤다는 분들 대부분 문이 많이 닫혀있더라. 부룩해져 있는데 사람이 없더라. 외출중이라는 안내문만 붙어져있더라. 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문을 닫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많은 부동산이 생겨난 것도 문제고 아파트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도 문제고 그에 비해서 지금 거래가 안되고 절벽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뉴스를 봐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실제 거래가 많이 되었는 아파트들을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직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직거래 계약 취소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로 투자를 했고 분양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취소는 내가 계약 취소를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 부동산이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마찬가지 부동산 관인을 찍어서 계약 취소로 예를 들어서 한달 잔금 두달 잔금이 아니라 6개월 뒤에 잔금 왜 얼마든지 6개월 뒤에 잔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잔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아파트를 팔고 나서 이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1년 뒤에 6개월 뒤에 잔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약을 작성하고 6개월 뒤에 계약 취소를 하거나 1년 뒤에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계약 취소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일부 아파트들 계약 취소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계약 취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는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도 많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부동산을 이제까지 눈으로 확인해 보거나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사례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 취소가 많이 나오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정말 계약 취소를 했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돈이 없어서 취소를 했을까요? 아니면 계획을 잘못 잡아서 계약 취소를 했을까요? 그리고 계약 취소권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가장 상한가가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 취소가 이루어진 아파트들이 현재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들 순위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해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심을 해보고 계시는가요?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 마찬가지 이런 의심을 해보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보금자리 특례론 대출 때문에 쉽게 쉽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엄청난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약 취소를 한다면 그 자체의 계약금이 천만원이 걸렸든 이천만원이 걸렸던 예를 들어서 10% 계약금을 걸었다면 4천만원, 5천만원이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천만원, 5천만원 계약 취소, 마찬가지 그런 돈을 손해보면서 취소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직거래로 이만큼 많은 아파트들이 설마 거래가 될수 있다는 것도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단톡방에서 아니면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카페에서 서로서로 내가 팔고 내가 손해를 보고 취소를 한다, 직거래를 하자 뭐 이렇게 될수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직거래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실제 부동산에서도 확인할 수도 없고 개별적으로 국토부 자료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어플로 엄청나게 깔끔하게 자료가 잘 정리되어서 어플을 볼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실제 이 자료가 진정한 자료인지 아니면 정말 형식적인 자료인지 그조차도 모르고 계약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직거래가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취소가 많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이런 직거래는 보편적인 직거래라고 볼수 없고 이렇게 많은 취소권이 나오는 것도 일반적인 취소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약 취소를 하고 직거래를 했다. 그리고 계약 취소를 했는 건들 중에서는 대부분 고가의 아파트, 최고가의 아파트, 금액이 높은 아파트들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여름하게 구입했다가 취소를 한 사례들은 없었다는 거죠.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하나부터 천가지, 만가지까지 다 확인해보지는 못하겠지만, 은 제가 본 평균적인 거래가에게 취소들은 대부분 최고가 대비 취소권이 많았고 직거래권이 많았다. 이런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약취소권인지 이런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직거래권인지 그리고 왜 하필 투기세급들이 몰려있는 아파트들의 계약취소권이 많았는 것인지 외지에서 투자를 했는 사람들의 계약취소권이 많았는 것인지 그리고 대부분은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들이 많고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마찬가지 얘기를 해봤지만 은 실제 아파트 입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에서는 실제 많은 거래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이 대구에 내려와서 아파트를 거래했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서울, 경기, 외지에서 아파트를 거래했다는 부동산들은 실제 어떤 매물을 가지고 거래를 했을까요? 결국은 경기도나 외지에서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트를 구입하고 매물을 날리지 않았을까 그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온 매물들은 세력들 단체로 구입했는 아파트 매물이 풀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현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의심을 해봐야 되고 판단도 해봐야 되는 시기이고 지식이 없다면 그런 의심까지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정답이라고 얘기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까지도 진행을 할수 있는 스킬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가 채널 이름을 스킬TV라고 만든 이유인 것도 그의 한 일부분입니다. 적어도 최근 거래가 많이 되었는 아파트들 대부분은 직거래와 계약 취소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그 계약 취소는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얼마든지 장난을 칠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봐도 일반인들이 쉽게 쉽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나 실거래 가격을 올리는 것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심과 판단은 결국 아파트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주체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